안녕하니다 로젠제입니다 아, 오늘 이제 여기, 여기에 여기 늪지대에서 이제 이번에 제이 신규 보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, 반짝반짝거리인데 일발 이리아 해변이면 들어가서 야금하면 되는데 포리옆북군요 독이 독 있는 늪지대라서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깎입니다 아왜이렇죠 아, 자,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한 번에 250쭉 씩 쭉쭉쭉 쭉쭉쭉 와 엄청 빨리 깎여요 이거 완전 염산에 들어간 느낌이데 약간 참 <웃음> 나씨 어 나왔다 야 드디어 아메티린 새로운거 나왔네요 자 드디어 떴습니다 여러분들 와와몇 센치냐고요? 야 1.03cm 너무 멋있다. 이렇게 해서 독 면역 세트를 끼고 심지어 야금체 두배 효과까지 해서 야금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 드럽게 안 나오고요. 새로운 보석이 나와봤자 1cm예요. 이거 왜 합니까? 하지 마세요. 이 그나마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상니지 이거 혼자 왔으면은 몬스터 상대하랴 이거 야금체 하랴 답이 없습니다. 로젠네노 비추하는 야금체 방법 알았죠질문하십시오